안녕하세요 블로그 인포의 예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주월 화요일 시장 움직임과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요일 기준으로 BR 인덱스는 44.4포인트로 시작을 하였고요 1.18포인트 상승한 45.56%로 하루를 마감했고요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규제, 스캠 관련 소식이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소셜 인프라 스트럭처 분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여전히 미디아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65포인트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지역별 성과를 볼게요 화요일 밤 기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 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마켓캡 상위 암호화폐 또한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율 기준 비트코인은 2.38% 상승하였고요. 이더리움은 4.71% 리플은 3.19%가 상승한 모습이네요. 네 그럼 이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6월 21일부터 11개 국가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해당 국가는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11개 국가의 기준은 자금 세탁 방지 비협조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대형 거래소들이 하나 둘씩 규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경제가 좀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시장이 더 안정화되는 길이 빨리 오겠죠. 두 번째 기사입니다. 남아프리카 암호화폐 투자 스캔권입니다. 남아프리카 경찰보도에 따르면 비트카우 트레이딩 컴퍼니가 투사 사개로 2만 8천명의 피해를 입었고요. 약 8천만 달러 하나로는 8,600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 밝혔는데요. 이 BTC 대표가 매월 50%의 이자 주당 14% 그리고 매일 2%의 수익을 내겠다고 말했던 건이 결국엔 스캠 건으로 화두가 됐네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트러스트 노드에 의하면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 파이넥스에서 이더리량 매도가 이어지며 가격이 급하락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오스 에어드랍 때문이라 밝혔네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블랙쇼 유럽 2018 컨퍼런스에서 위키피디아 공통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의 기조 연설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웨일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거품이라 밝혔네요. 오늘은 이상으로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고요.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호재의 뉴스들로 찾아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블록인포의 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